<웃음> 역겹다고요? 피하고? 여기서 알 넣고? <웃음> 아, 이게 어떡하냐, 이게! 와, 미치겠다! 죽지 않는다! <웃음> 알락기! <알라키! 웃음> 아, <웃음> 어, 대박이야! 뭐야, 이거! 아, 죽어! 얘가... 아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쉽습니다. 잠깐만. 뭐크나이퍼 이거 아령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 좋을 수도 있잖아. 화살촉 대신 아령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아니 일단 좋을 수 있어. 아령을 발사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저, 저 저만 때리시면 안 돼요. 나 됐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자 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이거 이거 가자님이 이거 견제하는데 가자님 견제하는데 왜 저기 계시죠? 어 무서워 죽겠네 어 무서워 죽겠네 자자 자, 빨리 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자자자아 도망가 아아 아, 좋아 좋아 아니야 아니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니 아니 학습장 쉬어도 그 저건 먹어도 된다고 아 지금 아 진짜 진짜 진짜 꼴꼴 한번만 더이게주면 안될까요? 지금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자, 살짝 올라가는 척 하면서 올라가는 척 합니다 올라가는 척하고요어 아, 미안해! <웃음>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잘못했어요! <웃음> 맛있죠? 아이고, 내꺼지롱! 어 아, 멍멍이니, 죽으세요! <웃음> 아, 좋아요! 자, 자, 내거내거나 둘, 셋! 자, 이거, 놀래키기로 피하고 죽고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거 충분히 할수 있어, 충분히 할수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나꿀한 번만 넣을게!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각이다, 각이다, 각이다,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자, 먹고요, 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아, 안 돼. 아 그걸 왜 먹어, 자, 일단 피해, 일단 피하고, 자, 원거리, 원거리, 공격. 아, 피카츄 죽어, 아, 좋아, 자, 일단, 일단 무시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 저 죽어요! 아, 죽어! 제발! 나이스! 이거 나 꼴로 안될까요나 꼴로 안될까요 아니! 한, 한 꼴은 넣었습니다, 한 꼴은. 자, 어, 잠깐만! 백성목할님! 바텀 듀오 가시죠! 우리 힐러 듀오 보여주자! 아주 화가 나는 힐러 듀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치유파동 먼저 배우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 이거 막치게 배워야 되는데? 자, 나 알폭탄 배워야지. <웃음> 자, 간다. 아이고. 요시기수님 안녕하세요. 맛있쩡.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죽지 않는걸? 안 죽는데요. 열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한데. <웃음> 아, 죽지 않아. 안 아파, 안 아파. 감사합니다. 이거 열매 제가 먹고요. 냠냠. 맛있쩡. <웃음> 아, 알락기 <알라키>. 배웠습니다.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죽어요. 자, 자, 알라끼 계속 써줍니다. 와, 안 죽어. 이거안 죽어? 와, 하하하. <웃음> 자, 먹었습니다. <웃음> 아, 죽여봐. 아, 죽여보십시오. 좋아요. <웃음> 자, 알라끼. 아, 안 죽어요. <웃음> 안 죽어. 아이고, 우면좋을까 이거. <웃음> 아, 좋아. 냠. 맛있죠 하하하. 죽어 하하하. 어쩌면 좋을까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웃음> 아 이거 맛있어 어떡해 이거 얌? <웃음> 아 이거 제 거예요 어디가세요 이거 제 건데요 알 낙기 있어 줍니다 아유 좋아요 알폭탄 던져줍니다 아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아투스포이 나쁘지 않아요 아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 아, 일단 제라우라님일 써드립니다 일 써드리고요 아투스포이니까 괜찮은 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진짜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웃음> 해피너스 달걀 맛 어떻습니까? 알폭탄 던지 힐. <웃음> 아이고 찍으세요. 자 좋습니다. 알폭탄 <웃음> 자자 이거 들어가셔야 돼자 굴곡기 발사. <웃음> 아이고 우주면 좋을까. 찍으세요. <웃음> 아나 진짜 나 이거 태피나서 카운터 치는 거나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웃음> 아 궁카운터는 진짜 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해 나 역겹다고요? 어요싱이스님은 어떻게든 살아나오실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나오실 수 있어 죽 절대 죽지 않는 게요싱이스니까어 최대한 뒤쪽에서 힐만 딱 드리고 자 이런 거 던져드리고 힐만 딱또 넣어드리고 야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야 진짜 <웃음>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이게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웃음> 아니 딜도 되실지어 피하고 여기서 알 넣고 <웃음> 아 이게 어떡하냐 이게 와 미치겠다 죽지 않는다 알락기 <웃음> 아 대박이야 뭐야 이거 아 죽어 이게 바로 힐러 디오다 <웃음> 아이고 우리 잠반보님 힐드리고 알 넣고! <웃음> 아, 좋아요. 일단, 또 달걀. <웃음> 아, 절대 안 죽어! 뭐야, 이게!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유, 제가 의도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웃음>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니, 진짜 미안해. 아니, 아니야. 이게, 이거 마스터네, 마스터예요. 아왜 이렇게 됐지? <웃음> 아니,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아니, 아니, 절대 안 죽어. <웃음> 잠깐만 잠깐만 백선보카 살려 안돼 <웃음> 아, 어, 우리 백선보카 죽이지 마왜 그래 아. <웃음>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거 <웃음> 나 집에 한 번도 안 갔어 <웃음> 집을 안가 쟤라 홀렇게 대놓고 뺏어먹네 <웃음> 나 배가 너무 아파요 나 배가 너무 아파 아 이거 저도 웃겨 이건 어 일단 백선보카 살리고요 백선보카 무조건 살려야 돼 자 죽입니다. 아 죽어. 아 나이스 좋아요. 자 제라오라 달려요. 탈리기 전에 백손복과 탈리고. 자 좋아. 집중해요. 자. 자자자 요신이 있어. 힐 주고. 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충분히 살릴 수 있어? 자 잠만 뭐피 주고? 안 돼. 안 돼. 제라오라 안 돼. <웃음> 제라오라 죽이지 마. 안 돼. 안 돼. 잠만부 안 돼요. 잠깐만 이거 이거 피해요. 이거 피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내가 궁극기가 없어서 잠깐만 이거 썸망 이거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이거 이러면 안 돼! 아니! 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 여러분! 아니! 아니 우리 모여야 돼! 안 돼! 아썸마게썸마게 진짜 이거 통닭만 게임이야 이거! 아 자. 봅시다, 여러분, 아니, 완전 압도적이었는데 이거에 진다고? 와, 아, 재밌었습니다. 진짜. 근데, 백성목하님뭐 하신 거예요? 보베야9 구만이 넣어요. 이거 뭐야? 아, 나 재밌었고요. 아, 마스터 경기 재밌었다.